공공주택과 국민임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봉투를 싹. 고마워. 우선 제가 서포터즈 중에서 청신호TV에서 SH콕 1기 촬영자로 했었는데, 막 아침에 달달달달 외워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고요. 유튜브로 영상 나왔을 때도 주변에 엄청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강의 지구도 멘토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시공사 측에서 이제 막 대학생들이 온다고 막 PT를 막한 시간씩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생으로서 하기 힘든 경험이었는데 그런 좋은 혜택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할머니에게 용돈 받은 사건인데요. 바로 윗집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시공하는데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리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저한테 뭐, 막뭐라 하셨어요 막, 아 일단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 보냈죠 딱 오픈식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공간 설명도 해주고 뭐 하는 거다 우리는 뭐다 다 설명해 줬는데 어 나도 옛날에 꽃집 했었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꽃 만져서 꽃 이름도 알려주시고 어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네, 청년들이 뭐 열심히 한다 봉투를 싹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사 먹었습니다 선배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공감의 이준영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저 이제 전담 멘토이셨어요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받고 뭔가 큰 운영 시스템부터 뭔가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전담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고마웠던 사람 생각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만들어서 소개시켜준 그 친구 너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고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어. 고첫 번째로 제 자신에 대한 거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조금 더 강해졌다는 점 방향이나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이 뭐 되게 빨라진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1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니까 그러니까 올해 관련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이후에도 저희가 나간 후에도 이 동네에서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운영할 주체나 좀 주민들을 좀 찾아갈 그런 과정들을 이 SH 어반 스쿨이 다루는 주제들이 사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지만 되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평범한 대학생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훗날에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걸전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을 하고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항상 열린 생각으로 가져야겠다는 거를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공기업은 되게 딱딱할 것 같다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해주셔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 좀더 재밌게 해도 된다 좀더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도 더 제가 스스로 찾아서 영상도 만들어봤고 더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있어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관심이 많고 전공도 같이 거기에 관련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이제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얻어갈 수 있는 건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수기사로도 엄청 많이 뽑힐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시부터 건축, 설계,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설계에서는 어떤 공간을 제공할지, 운영에서는 어떤 가치를 실현시킬지 이런 과정들이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고민하고 궁금증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화려한 대인관계 스킬을 조금 어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SH 어반스쿨에 좀 적합한 지원 팁이라고 생각하면 은 본인이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주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학과이면 좀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활동들, 사회적 가치를 닮은 활동들을 하고 혼자서 답사를 가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부터 사람들까지 그 모든 관계를 좀잘 파악하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번 주제는 바뀌어도 복지라는 그 틀,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좀더 다가갈 수 있을지 도시는 에 어떻고, 설계는 어떻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고 과정들을 넓고 다양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모전을 진행을 한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저처럼 평범한 대학생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위치에 있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SH 어반스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가치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명의 네 팀원들, 대천주인님, 멘토님, 다른 서포터즈들도 다 너무 대단하시고 끼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저희가 한 그런 콘텐츠들이 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조금 도움이 돼서 그런 다양한 보석 같은 사업들이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이 과정 자체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직접 설계랑 뭐 시공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고 운영까지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뭐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SH 어반스쿨은 진정성이다. SH 청년 건축가는 널면 뭐하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포터즈는 주식이다. 좋은 가치로 네, 남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생기고 더 많은 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긴장했죠?